예.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2강도 제3장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부선 중에서 어, 제2절, 어, 제1절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부선의 유료 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어,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절은 이미 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 제43조에서 제46조까지 4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어, 제45조의 일반 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로 상법 제771조를 적용하는데요. 어, 상법 제771조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액의 공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문은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액의 공제에 관한 규정인데요.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액을 공제 즉 디덕션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합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이 반대 채권만큼 축소하여 제한되므로 결과적으로 책임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로써 다른 채권자의 배당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법 제 773조 제 4호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상법 제 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이 선박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어, 제 4호 침몰난파좌초 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급, 하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법 제45조에서 상법 제77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책임 제한을 할수 없는 채권 중 4호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선박의 연료, 연료유로 인한 유료염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어, 침몰, 난파선 등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객관적 책임 제한 배제 사유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회사안전법 제25조 내지 제2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등에 의거하여 난파선 등의 제거 명령을 국가기관이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가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선박 소유자 등에게 구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같은 채권은 책임 제한을 할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어, 이때 국가의 부상 채권은 법률에 기한 채권이지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침몰선 등을 인양 제거 파악했는 무예 조치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해상 안전에도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의 채권에 대하여도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한다면 해난 구조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러한 작업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선박 소유자는 침몰 등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소유자에 한정하여 하고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소유자가 난판물 제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 선박 소유자에게 구성하는 채권은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나누어지는데요. 예, 상법 제773조 제4호는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난사고를 당한 선박 및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에 관한 채권은 행정, 대집행 비용 등 공익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의 채권에 책임제한을 배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단순히 채권의 성질에 따라 이를 달리하여 책임제한 채권과 책임제한이 배제된 채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하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다면 피해 선박 소유자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난파물 제거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그 비용 전액을 지출하고도 자신의 구상채권는책임자함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서 이는 불합리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법 제774조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774조 책임자를할수 있는 자의 범위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용선자 선박관리 및 선박 운항자 제2호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 책임사원 3호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제2항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 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자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 선박 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자한을할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수 있다. 자, 첫째, 책임자한 주체를 확장한 것인데요. 이 상법 제769조에서 책임자한의 주체를 선박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선박 운항을, 운항을 실행한 자를 대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책임자한 제도를, 제도를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선박의 유료 오염 소원에 대한 책임을 선박 소유자, 즉, 등록선주나 미등록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유자 외국 선박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선체용선자 이러한 자들을 모두 선박소유자로 보는데요. 이 선박소유자에게 집중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유료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계를 강제하고 있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비추어 이 규정의 실익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보겠습니다. 이 상법규정은 이 상법상 책임자를 주장할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의 무한 책임사원, 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각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자인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 선박관리및 운항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다음은 구조자, 아, 이러한 자들이 책임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박소유자등이라는 것은 첫째, 선박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소유자를 말하는데요. 아, 선박소유권을 가지고 해상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항해에 사용하는 사람을 선박소유자라고 합니다. 아,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선박을 해상기업활동을 이용하는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포함이 되고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법 제756조 이하에서 규정한 선박공유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선박공유자라 함은 선박소유권을 여러 사람, 자연인 또는 법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공동의 해상기업활동을 목적으로 공유하는 선박을 항해해 사용하는 자입니다. 어, 선박소유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용선자는 어, 상법상으로는 선체용선자, 전기용선자, 항해용선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예, 그러나 본조에서 말하는 용선자는 선박 운항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체용선자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도는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본질에 비추어 운송계약에 속하는 전기용성계약이나 항해용성계약에서 용성자는 그 본질이 화주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는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 선박관리인. 실질적으로 선박의 운항관리를 맡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주로 선박 공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을 이용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해상기업활동의 외관상 주체가 되는 상, 상법상의 선박관리인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선박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원의 공급, 선박의 유지, 보수,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선박을 관리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을 소위 전문 선박관리회사라고 하는데 이때 선박관리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선박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박관리 회사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선박을 점유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유치권자나 저당권자 역시도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선박관리인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선박수리비를 받지 못하여 선박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나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저당권자가 선박의 점유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선박이 좌초되어 기름오염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실질적 의미에서 선박의 관리권을 행사하고 어, 관리로 인한, 인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선박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선박 운항자인데요. 주로 타인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상기업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박 운항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항 수탁자등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선박 운항 위탁계약은 영업의 능력이 없는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선박의 운항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수탁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선박 운항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박 운항을 하게 되므로 해상기업으로서 인적설비를 보유하지 않으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아, 다섯번째, 법인인 선박 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 운항자의 무한 책임 상황인데요. 아, 선박 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 운항자가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경우에 법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무한 책임 사원이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외에 무한 책임 사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 책임 사원에 대해서도 책임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 보호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행위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 선박관리및 선박 운항자에 대하여 상법 제7 6 9조 각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된 경우에 행위자인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 선박관리및 운항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이행보조자로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을 지고 책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행보호조자는 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어 이들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채권자는 상법 제769조 이하의 책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이행보호조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이행보호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변제능력이 부족한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장의 경우에는 특정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그 선박을 지휘하고 일정한 범위의 선박 소유자의 대리권을 가진 자인데요. 선장이 불강력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그 선장이 다른 선장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선장이 선임한 선장을 대선장이라고 합니다. 이 대선장도 여기서 말하는 선장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해원은 선박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모든 선원을 해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선사인데요.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탑승하여 당의 선박을 안전하게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도선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도선사라고 하는데요. 도선사가 도선 중에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제을할수 있습니다. 어, 그 밖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 등과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위하는 포괄적 의미의 이행보증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만 하역인부, 수선업자의 비용자 등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본선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주체가 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상법 제775조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법 제775조는 구조자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1항 구조자 또는 그 비용자의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에 관한 채권 및 그러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는 제769조부터 제774조 관로 열고 제769조 제2호 및 제770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 관로 닫고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어이항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3항,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지의 이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제4항, 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낭구조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75조는 해낭구조자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여 토즈마루 사건으로 대두된 구조자가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해난구조를 회피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토즈마루호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국제해난구조자단체가 반발하여 1976년 LLMC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토즈마루호 사건은 비록 구조작업을 돕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소원해 발생시에 구조자의 선박 밖에서 일하고 있던 잠수부의 과실에 기인하여 일어난 소원에 대해서 구조자는 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잠수부의 행위는 구조선의 관리상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면 물론 구조선 내에서의 행위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 판결로 인하여 유조선, 위험물 운송선 또는 연료율을 대량으로 적재하고 다니는 대형선의 구조에 있어서 구조자는 오염 문제를 포함한 특수 비용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반영되어 구조자를 책임자의 주체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조자가 안심하고 구조 작업을 할수 있고, 초난당한 선박소유자의 결과적 책임에 대한 책임자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때 책임자인의 주체는 구조자 또는 그 비용자의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조자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자는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때 구조활동이라는 것은 해난구조시의 구조활동은 물론이고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난사고를 당한 선박 및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 물건의 인양제거, 하겠 또는 무해조치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구조활동의 범위는 구조선에 의하여 하는 경우, 피구조선에서 하는 경우, 선박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1의 어, 경우, 즉 구조선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피구조선에서 하는 경우와 선박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조 등의 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특히 피, 선박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조 등에서는 선박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자까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 안의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피용자는 구조자의 업무를 실행하는 이행보조자로서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도급계약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조선에 의한 구조자뿐만 아니라 구조선 이외의 구조자의 사용자 등즉 이행보조자나 피용자 등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은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의 권리 위의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769조 제2호 및 제770조 제1항 제1호는 적용해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채권과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관한 책임한도액에 대해서는 어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어 구조활동이라는 것은 해난구조시의 구조활동은 물론이고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난사고를 당한 선박 및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급, 하겠 또는 무해조치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해난구조자의 구조료 채권과는 구별되고 구조료 채권은 책임자한 채권이 아닙니다. 해난구조에 따른 손해를 책임자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1976년 LLMC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구조작업이 매우 전문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조 마루 사건과 같은 판결이 나오에 따라 구조자의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해난구조나 손해 경감 조치 등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피하고 해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구조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조자의 책임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선에 의한 구조의 경우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청,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운송물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하, 책임 한도액에 대하여는 상법 제 775조 제 1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 7, 1976년 llm c 도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여객 운송인에게만 인정된다고 함으로써 구조자의 책임자는 여객 2위의 손해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선이 의하지 않은, 않은 구조의 경우에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상법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에 관하여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보게 됩니다. 이 구조자의 책임한도에 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775조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치게 됩니다. 어, 이때 구조활동은 역시 해난구조시의 구조활동은 물론이고 침몰, 난파, 좌초, 유기그 밖의 해난사고를 당한 선박 및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책임자의 대상이 되는 구조활동이라는 것은 상법 제882조 내지 제895조에서 규정한 해난구조보다 광위의 구조활동인데요. 상법상의 해난 구조 외에도 실질적으로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및 선박 내에 있던 적합, 기타 물건의 구조나 침몰선 등의 제거 등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법 제776조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제1항 2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자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 배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책임자 선조 책임자한 절차의 적용에 있어서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는 상법 제776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선박의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에 대하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 절차를 적용한 것이고 상법상 한계의 실체법적 규정과 어, 절차법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 것입니다. 이 예, 상법에서는 책임제한 절차기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 배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이 절차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의 항변을 허용하는 전제조건으로서 법정 책임자한 기금을 먼저 관할 법원에 공탁 형성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은 채권자와 책임자한 주체인 채무자 간의 형평을 기하고 특정 법원에서 이를 일괄 배당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마다 서로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책임재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조 책임재한 절차법 외에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중요됩니다또책임재한 절차는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과 결정, 제한채권의 신고와 조사, 기금의 형성과 배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과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책임자한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선주 책임자한 절차법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하려면 관할 법원의 책임제한의 사유와 그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 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기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감흥과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어,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은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책임자한 채권자의 채권의 정부나 범위가 책임자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자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때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 신청사건이 소가를 산출할 수있는 재산권상의 신청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자한 절차는 개시결정을 한 때로부터 그 수혈액이 생깁니다. 이 법원이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정한 상황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예, 법원이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선박소유자 또는 기타 책임제한 채무자의 1인이 책임제한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채권자가 이러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형성과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책임제한 기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령한 후 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신문 등의 일을 공고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을 정하여 신고된 채권이 책임제한 채권인지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하고 관리인, 선박소유자 수익채무자 등의 이의가 없으면 제한채권을확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로서 이를 확정하여야며 하 관리인은 이 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배당을 하여 책임자한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선주 책임자한 절차법에서는 책임자한 절차 기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자한 절차 기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어, 경매 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선주 책임자한 절차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책임자한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 탐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유료임손 어, 그 유례임손의 배상보장법에서 일반 선박에 대한 책임자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어, 오늘 공부 내용에서도 일반 선박에 대한 책임제한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어, 토론해 보도록 어, 하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제3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